오늘의 게임은 매구와 몬스터 오늘 밥친구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샌즈의 뒤를 잇는 약간 와 매구 <웃음>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한국인이 만든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녀석은 내 딸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병아리 울리지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리뷰에 속았다 했네 전체 화면 안되나? 풀스크린온 음. 메구와 몬스터 <웃음>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감동스러운 동화같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메구와 몬스터 어 근데 OST가 벌써부터 좋은데? 그죠? 와! 매국! 어떤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연구실로 보이는 어 맞네! 여기는 20년 전 폐기된 연구소 저 붉은 별을 보노라면 가슴속에 슬퍼지는 이상한 느낌이 내 안에 아련하게 남겨진 희미한 기억 그 단서가 여기에 있을거야 어? 내가 조종하는건가 이제? 뭐야 어 마우스로 조종을 하네 오케이 일단 가봐 뭐야 되게 큰데? 오어 약간 좀 오그라드는 <웃음>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 <웃음> 대사가 어, 대박이야 희미하지만 기억이 있어 틀림없이 여기야 내가 어릴 적 엄마가 일하던 연구시아 뭔가 딸이구나 내가 갑자기 눈을 감고 엄마는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지 나는 너무 궁금해서 계속 조사했어 과연 어떤 연구 시설이었을지 어? 여기가 뭐 터졌네 아예? 지붕이?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빨간 별에 대해 <웃음> 2주 전에 갑자기 출현한 적색 천체로 추정되는 빛에 대해 전문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자세한 내용이나 현재 조사 중이나 지구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천체에서 폐기물의 존재가 관측되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 붉은 별이 나타난 것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붉은 별? 20년 전에 틀림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기억해낼 수 있을 듯한데... 뭐지? 뭐 이리로 가야 되나? 아, 무전기! 설마 막말 나오면 좀 소름 배터리가 남아있어 통신 기록이 남아있겠지? 가장 마지막 기록은 근데 20년 전이 아닌 거 아니야? 막? 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매구를 데리러 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구가 누군데 그래서?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진 않지만 이 목소리는 핫! 이 기억은? 어머나! 어디야 여기 와 매구 오오 내가 매구인가 그 연구원이 매구인건가 여기 어디 되게 어려보이는 소녀예요 엄마 로이 언제까지 마법진흙을 먹을거야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서 고란 너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말하지마 우린 친구잖아? 응? 아장아장 여긴 어디지? 이상한 콧물같은게 흐르고 있어 엄마? 엄마? 이 괴물들은 뭐지?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있어요? <웃음> 무슨소리야 이녀석 뭐지? <웃음> 이건 인간이잖아 로이 처음봐 가끔 나타나는데 아이는 드물지 뭐 어찌되었든 여기온 인간은 우리의 먹이다 로이 먹어볼래 필요없어 난 마법진흙이 맛있어 그런 더러운걸 잘 더먹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먹어 뿌 뿅, 뿌뿌어 뭐야 갑자기 두근 어어뭐어 어? 어? 어? 어? 이 느낌은? 어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 w 거뭐뭐뭐 o n n a w e r 이 gonna uh, to go bo bo bo b 안심해 bo bo bo bo bo 가 o bo bo bo bo bo b 방금 뭐였지뭐였냐 <웃음> 형? 아뭐 뭐야 저리 가 저리가! 아, 왜이렇게 다 못생겨 더 못생긴 소리를 못낼거 같은데? 털림없어 <웃음> 이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역시 그렇군 나로 호더 뭐하는 놈이냐? 내 코는 속일수가 없지 맛있는 냄새를 따라와봤더니 맛있는 냄새? 마법 진흙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엥? 그런게 아닌 아니... 내 HP 뭐야? 스프드? 뭐, 뭐지 이놈? 도대체 빈틈이 없잖아! 할수 없군 그렇다면 우선 너부터 해쳐워주겠어 바로 공격! 로이의 펀치 공격 바로 그냥 짓 이겨버리지 발? 끄딱떡하지 않다니 어 근데 진짜로 약간 언더테일 같은건가? 근데 언더테일은 컨트롤 요소가 좀 있었던거 같은데 그죠? 두, 두목님! 마법지능은 양보할 수 없다 아니 뭔가 오해 같은데 아이 젠장! 엄마 찾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떨어져줘 제발 징그러 이 녀석 달라붙어서 귀찮아 죽겠네 뭉개일까? 루이에게 인간이 안겨 붙다니 할수 없지. 저렇게 따르니 데리고 돌아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잠자코 내말 들어! <웃음> 또이 녀석이 울리, 울면 큰일이 날 거라고! 이 지능이 없는 녀석 생각을 하란 말이야. 마계 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이동을 해야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밖에는 없는 아 로이의 집이야 저기가 마을 놔두고 우리는 아주 그냥 동굴 같은 데서 사네요 <웃음> 인천이라고? <웃음> 와 인천이다 이런 거다 클릭해보고 싶어 뭔가 숨겨진 이스타에그가 있을 거야 없어 아 미안 로이 먼저 가줄래? 뭐야 또날잘 따라다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웃기는 녀석이라고 너는? 응? 틀림없어. 가나 인간 마가 울기 시작한 순간 닿다. 역시 당신이 확인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임계반응의 징후와 일치합니다. 빠르게 수습한 건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이 한단데쇼. 칭찬시대 하루. 그러면 이제 어쩌지? 어 뭐야? 얘뭐 스파이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해가로 이에게 의지한다면 무리하게 떼어놓고 난 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임계반응이 일어날 경우 어느 정도 파괴력이 생길지 예측 불가능되쇼.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이 알고 있잖아. 이건 뭐야 지금? 인간은 증오의 대상 로이에게 그 애를 지키게 하시오 아니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 말고 어떻게 좀 해치워버리면 그 방법은 현명하지 않소 울음소리가 트리거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 오오 좋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근데 그렇다면은 저 친구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 나쁜 애들은 흑막들은 저렇게 대놓고 드러나진 않아요 저기 뭐야 시끄럽게 뭔데 너왜 그러는데 나이 콧물 먹을 건데 이름이 뭐야 이름 그런 거 몰라 로이라고 고라니가 하던데 고라니? 나는 매구야 교미 나이와요 그런거 관심이 없다고 나 이거 먹을거라고 제발 얌전히 있으라고 왜또내 집이야 고란녀석이랑 똑같아 마법지는 먹는거야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멍청한 녀석. 고노야로. 아! 제발 그만 떠들어. 지능 먹네. 파이든다라. 갸! 어어어어 어. 어 어. 갑자기? 이후의 방침은 따로 지시하겠습 아무튼 지금으로선 방금 말한 대로 따라주십시오. 띵. 지키시오. 갑자기 여기서 어? 이미 울기 시작했는데 그쳤네 파멸을 부르는 소녀? 그래 <웃음> 얘가 울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그래 그럼 멍청한 소리가 어딨어 흠. 이 몬스터가 나름 주인공 같은데 상당히 나 그런 거 몰라. 내구는 엄마를 찾고 있어. 네 엄마에 대해 우린 모른다고 했잖아. 이 녀석아. 아~ 똑같은 생각을 하네. 고란이랑. 아까 이 녀석이 울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했지만... 주책이야, 주책. 추측. 아직은 함부로 다름면안 돼. 그렇지? 주인공 굉장히 약간 멍청한 캐릭터지만 그래도 착해요 우리 어 없어졌어 사진 어 아까 그 사진 동굴에 있지 않았나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매구 엄마를 찾고 있지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어 파티가 됐다 어린애를 만났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아어 아, 나타났다 <웃음> 내부아가 신세를 진것 같다고 <웃음> 아아다 빠운 목소리 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자꾸 아 미치겠네 그냥 목소리에 한계가 있다고 큰일났네 이거 흠 꼬마는 먹지 않을거다 뭐라고? <웃음> 얘네들 이렇게 비웃을때가 아닐텐데 빨리 전투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뭉개버릴게요 여러분 네가 꼬마를 지켜줘야해 잔챙이놈들! 매구와 몬스터 공격이다! 빠! 죽어! 아! 아아 아! 어어 아, 아, 어, 어! 잠깐만. 로이는 매구를 지키면서 싸움으로 적의 공격이 매구에게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 헐? 마음의 데미지요. 일단 보스부터 그냥 죽여. 그렇지. 아두목. 가고해라. 어? 매구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 <웃음> 두목 없어. 음. 아. 아아아 아, 아, 잠깐만. 죽어. 어떻게 하냐? 어 레벨도 오르네 아 매구의 마음이 강해졌다 어 마음 용량이 더 늘어났어요 대단해 로이 니가 강한건 오래 사귀어서 안다만서도 귀찮구만아또 울어 달래고 있어 여러분 이제 <웃음> 귀엽다 우리 마물에게 인간은 먹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모두가 인간을 증오해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되다니 아 분장하면 되잖아 장난감? 아 장난감? 아 그런게 아니고 아나 분장인 줄 알았는데 음. 채굴장? 아 채굴장 가서 이제 장난감을 주자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어 저거 무전기잖아 아무튼 책굴장에 가서 꼬마가 좋아할 물건을 찾아보자! 좋... 아... i 가보자고 마 h 총괄 평 t 의 e bag. I'm going to check the bag. I'm g o i 조사한 결과 불가침조약을 위반할 위험성은 낮음 그러므로 평화롭게 가면 되겠습니다 폴은 벌써 몇십번이나 조사했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나? 무슨소리 <웃음> 마귀에 머물고 있는 특별한 인간인만큼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어? 폴이라는 인간이 하나가 더 있나봐 어?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 지금 이 세상에 낸시? 저는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렛님 저기, 나도 딱히 없어 그런가 세바스님 보고를 부탁합니다 흐음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털컥 털왜 불을 켰지 회의 중이다 보고 드릴게 있습니다 루이라는 녀석이 인간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불을 <웃음> 꺼다오 그래야 분위기가 산다 이게 다 분위기다 분위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 만약 그자가 불가침조약을어기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내가 좀 세긴 하지 인간을 키우다니 재밌는 녀석 같아? 흠 <웃음> <웃음> 하나 음... 음... 의견을 들려주시오. 어, 의견? 아, 아, 음... 그렇지. 의견은, 어, 어 그, 나는 그게... 어, 그대로야.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 음, 음, 음, 맞아요. 역시 인간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렇지. 음... 오늘은 이걸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소 제발 불키고 회의하면 안될까? 그게 다 분위기야 분위기는 해칠 수 없지 메뉴? 아? 메뉴에 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래? 채굴장으로 이동 채굴장 뭔가 자유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퍼즐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봐 로이 거 어떨까? 시 d 인데 무슨 DVD야? DVD? 아닌 것 같아 이거 사분 어때? 아아 생산뼈구나 생산뼈는 어때? 이게 뭐야? 마물 중에도 물고기를 먹는 녀석들이 있지. 꼬마야 먹을래? 야다요. <웃음> 어? 우주선이다, 우주선. 프라모델. 근데 이게 아, 뭔가 이 퍼즐 느낌이 아니네. 음, 퍼즐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 드리븐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느낌인데 요 이렇게? 아 로켓 장난감을 싸우는 도중에 써가지고 그 마음 치료를 하래. 어, 아니, 근데 로이가 워낙 힘이 센 컨셉이라 그지 이게 아무리 센 애가 나와도 이게... 어, 아, 어, 어. 아, 이게 장난감을 사용해서... 아, 바로 공격 한번 해보고. 아, 어? 허! 이 근처를 뒤지면 나도 뭔가 도구를 찾을 수 있겠다. 주위를 뒤진다. 강목. <웃음> 아니, 아, 뭐야. 일단 나도, 어. 전동들, 나도 다 뒤져, 그냥. 그래? 아 우와 방어 야구 방망이 강력한 일격 빡어 잠깐만 이거 장난감으로 아장난감은 없어 이제 아한번 사용하면 끝이야? 아니 무슨 장난감이 그래? 아 진짜 공을 던져 어떻게? 내가 못본 건가? 아 매구에게 먹였다 아! <웃음> 아니 아 근데 너무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게임이 무쌍난무 필요 없고요 그냥 막 계속 패야 돼 축구공 와우 뭐야 채굴장을 먹었어요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긴 해 이 정도면 은 사실 지금 와 매구까지는 안 돼요. 와 매구는 아니고 그냥 오 매구 그 정도 느낌인데 뭔가 와 샌즈를 했을 때그 충격은 아직은 없는 물론 음악도 좋고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하지만 음 매구 뭐 약간 요 정도 느낌 와 매구는 아닌 느낌 또 뭐야 들어가면 돼? 뭔가 숨겨진 이스터에그랄지뭐 그런게 잘안보이는 놀자 놀자 안놀아주면 울것 같군 정말 귀찮아 넌 정말 맨도쿠 사이에 공으로 놀아줄게 이거 뭐야? 이것도 설마 컨트롤 없나? 어그 그래 간다. 이 종알샤. 어? 음 어? 그대가 로이인가 보군. 그래도 뭐냐? 아나 헷갈리는데 목소리. <웃음> 나는 구스타프라고 그 한다. 인간 소녀를 데리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지. 그런가?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공놀이라는 것을 하는 중이라 바빠 <웃음> 아 그렇군 방에서 미안하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네 루이 <웃음> <웃음> 대단해 하지만 공이 멀리 날아갔어 어 뭐야 착한데? 구스타프? 이 사람 착하잖아 아니 이 사람이래 몬스터 이 괴물 착한데? 종아 총을... 셔어 역시 어려워. 차가 오는지 좌우로 해 살피... 봐. 이게 맞아? 지금? 어? 얘 인간 아니야? 구스타프 사람 아니야? 사람 같은데? 다음날 구스타프 사람 같아 뭔가 반전이야 반전 그 음. 응. 이거 장난감 조금 더 확보하자 장난감 가서 좀더 확보하고 어? 뭐 없나? 좀 더? 얘말 걸어보자 어얘말못 꺼네? 오케이 건다 다시 왔네? 여기님이 내소유자아 여기님이 내 소유잖아 아 목소리 다 헷갈려서 까먹었어 이제 큰일났어 <웃음> 별로 상관 없지만 에라 모르겠다 목소리가 좋아져야겠어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걸 찾는 건가? 음. 어? 어? 사람이요 뭐야? 어? 뭐야? 아 크레용? 오케이 일 어, 일단 뭐리리있 있어봐. 크기는 더 크지만 형태는 이 녀석이랑 비슷해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바로 옆으로 이렇게 와버리면 <웃음> 죽은 거 맞아? 죽은 거야? 떨어져서? 헐 돈이 된다면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괜찮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메고가 올 거라고 어, 뭐야? 갑자기 인간이 떨어진다고? 호? 어, 잠깐만 <웃음> 뭔 일이지? 이게? 그림 그린거 아 엄마 <웃음> 너 엄마 이상하게 생겼구나 너 엄마 이상하게 생겼어 너도 날 이해하도록 해난 괴물이라 인간이 이상하게 생긴거라고 너 엄마 이상하게 생김 괴물로서 얘기하는건데 그럴 수도 있지 마을... 괴물들의 마을... 어, 아까 불 켰던 애... 아, 여기가 회의장이네. 구스타프 나오고... 음... 근데 구스타프 요 망토 안에... 왠지 사람 두 명이 있을 듯...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목마태워가지고 사람 두명 있는 거지... 음... 가면 쓰고... 굉장히 의심이 된다... 어... 얘 여기 있네? 다 거기서 거기인 작은 마을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어 누구지 하면 은좀 열받을 것 같은데 인간을 혹시 반나는 뭐야 아왜 인간을 증오하나 그러고 보니 왜 그럴까요 평이해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평이회 마개를 이끄는 사인조 마개에 살면서 평이해를 몰아다니 놀랬습니다 넌 누구냐 근데? <웃음> 어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음. 이런거 말다 해봐야 되거든요 인간을 혹시 봤나 도시락인가 마법지능을 줘 아무것도 아니야 어? 장난감 근데 인간은 일단 아폴 마계에 나타난 인간은 저기 먹잇감이 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 어떤 도움이지? 이거 뭐야 갑자기? 아 나비야 간다 어? 물을 끓이는 신기한 장치의 수리를 받았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야야 야, 매구야 아우으 군스타프한테 물어봐야되는 그런느낌이다 이거 그지? 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데 응? 꼬마가 어디갔지? 없어졌다 어라 정말 없네 어디가서 울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정말 큰일인데? 아어 잠깐만 어어 아, 큰일인데? 어 뭐야 분명히 이 가게에 사다리가 없는건가 아이고 구스타프님 몇 번을 말씀 드립니까 없다고요 아이 얘 때문에 진짜 그냥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거는 어? 어라? 나비가 없어졌어 아니! <웃음> 이인고마는본 적이 있는데! 나도 기억이 나는군 로이가 데리고 있던 인간이었지 로이? 루이 어? 헤헤 헤어진 걸까 버려진 걸까 내가 먹어주겠다 내가 데려가도록 하지 어 그래 울어봐 차라리 어 에이 이땐 울려야지 이렇게 해서 또안 울어 메고와 몬스터 이 인간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보군 루이 그게 아니라 얘가 울면 아 이걸 또 알려주면 안되는거야? 그래 포를 찾아야지 이제 여기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엥? 벌써 싸운다고? 이얘 왕같았는데 뭐야 뭐야 뭐야 아 벌써 싸운다고? 약간 사천왕이랑 벌써 싸우는 느낌인데 지금? 공격 이거 아까 슈퍼 거 있었나? 아 모으는 거구나 빠사 어? 지금 내 피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모아서 때려야지 아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 아닌가? 하나만 소모하는 건가? 일단 한번더아 방어 준비를 해버렸네 슈퍼 펀치 그렇지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소 어, 이거 그렇지 아 소여도 이래 오케이 아, 슈퍼 펀치 빠. 아, 아아 바로 그냥 어쩌면 내가 사과를 해야겠군 아프다 내장이 터질 것만 같아 너의 실력을 과소평가 한것 같군 어? 뭐야 허잉 이대로 끝난다고? 패배를 인정하는 건가? 음 내장이 파열될 것 같아 굉장하다 폴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분명 인간 같은데 약간 응? 사람 같아 얘말 걸어보고 가자 좋아 좋아 매구의 엄마애들 아 이곳의 정체는 오케이 구스타프 평의회 대장같은 느낌이긴 해어 사다리 아 높으신 분들이 사다리를 단속한다 위로 올라가야지 인간세상인가 보다 어저 사다리 있다 여기가 지하야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 와. 사다리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못 들어가, 근데. 여기 안쪽으로 못 들어가. 그냥 뺄 수가 없어. 어. 하하. 굉장히. 뭔가 있다. 어. 어? 얘는 뭔데? 꽃밭에 다녀온 후로 저 꼬리야. 꽃밭? 아, 그래, 꽃밭은 뭐야? 헉? 아,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꽃밭에서 뭔가 영혼이 막 연결되어 버린다던가, 어? 인간계 쪽으로 막 혼이 빠져버린다던가 뭐라고 건방진놈 아어 그래? 알겠어 아 못들어가는거야? 음아 못가네 얘 근데 그거 못 물어봤어 뭐 다루는지 어? 드라이기다 어쨌든 못하네. 오케이 갑시다. 뭐야? 어? 왜? 찾 찾았다. 찾았다. 뭐야? 갑자기. 어? 야, 약간 이거는 스토리 감상하는 맛이 있긴 있네요. 네, 환영합니다. 뭔가 이게 진짜 이게 스토리를 보는 맛이 있긴 해 지금 들어가 보자 이성원 집어 연구소다 아 폴이 연구소를 차렸네 지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부품들로 로봇도 만들고 그지 지금 소독약 이 장치도 만들고 지금 폴이 다 만든 거야 음 응 음? 뭐야 아하 이 녀석이 나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 녀석아 빠사리 레이저? 아 그냥 물총이었다 그러나 위력은 조금 있다 슈퍼펀치 그냥 아 빠사리 그냥 부숴버리지 미사일? 어어어 어, 어, 어. 나도 주변 뒤져야되나? 아니야 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한번 사용할 수 있나 보다, 싸우면서. 음. 싸우면서 한번 정도 사용할 수 있나 봐. 바로, 연속 슈퍼펀치. 설마, 한 번에 죽진 않겠지? 버텨주면서? 어? 어? 예? 어어어어어 <웃음> 아 죄송 아 죄송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진짜 애가 울면은 아 이게 난리가 나네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저게 진짜 세 다음 턴에 이제 회복 회복 어 이거 이거 회복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바로 회복해주고 어 좋아 좋아 좋아 레이저 좋아 좋아 좋아 레이저 약해 그렇지 어 치료하자 3톤 동안 로이 공격력 상승 야 아까 20몇 달았지 어 이거 아유 이게 어떡하냐 할수 있냐 이거 <웃음> 세다 한번더아 근데 버텨야 되는데 자폭 시스템? 어왜왜 왜? 고라니 메구를 향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아아아 아아 옆에서 웃겨주는구나 고라니 아 거의 다 잡았다 이제 바로 컷빠 어 좋아요 근데 폴이 나온 것 같아 이미 매구의 마음 강해지고 이것도 약간 와 센즈처럼 그런 거 있나? 막 불사랜딩 같은 거? 그치?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와 매구가 될수 있는 건데 저는 조이라고 합니다 괴물과 인간이 함께 있는 건 희귀한 경우라 실수했습니다 시끄러운 놈이군 다른 거다 만져 봐야지. 아, 무전기다. 이거 아까 매구가 이제 성체 됐을 때 아니 성인 됐을 때 연구소에 있던 거 아니야? 음, 매구 다 컸을 때? 그렇지. 하얀 가운. 어, 이것도 하얀 가운 이거 입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매구가? 뭘까?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뭔가 이따구리 얘가 폴이야? 흠내 네, 조수 로봇이 실례를 했군? 무슨 용건이지? <웃음> 용건을 말했다 엄마를 찾고 있다고? 음. 글쎄 헉. 여기서 재우자 아 그래 아 설비를 그래서 만들었구나 약간 그런거 아니야? 호자같은거 나오는거 아니야? 곰팡이균같은거? 아 연구소 통화했던 그사람 아까 초반에 나보다는 인간이랑 있는편이 좋지않아? 할수없군 두륵 장난감? 아 약? 오케이 하루에 한번 먹이도록해 약효가 떨어질테니까 언제라도 오라고 마계에 사는 인간 다시 말 걸어보면 뭐 달라지나? 아하 오케이 어 컷신이 또 있어 결국 메고의 엄마에 대한 단서은 없구나 인장 언제까지 이 시즈를 계속해야되는거야 정말 마계에 있게다 한거야? 그런거야? 그런거냐고! 난 정말 힘들다고! 어? 뭐야? 누구야 갑자기? 헉? 그렇지만 이름을 알았어 멜코 찾았다 멜코 헐 덜덜 스토커가 있어 다음날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헤헤? 응. 뭐야 저 뜬금없이 행복한 소리는 탐켄치 너무 닮았다고 아, 뭐하고 있니? 말타기 <웃음> 말타기 말타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니까 할수 없이 그래 밖에서 기다릴 테니 끝나면 나와 이제 됐지? 아직 이번엔 저기까지 가자 <웃음> 젠장 내가 왜 이런 짓을 아씨아 짱나 오늘은 뭘 하지? 녀석이 왜 그곳에 있었나 알게되면 뭔가 기억이 안나 폐기 응. 어? 폐기? 다시 저기 가야되는거 아니야? 쓰레기 있던곳? <웃음> 말타기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를 반으로 찢어버릴거야 알겠니? 어? 아 여기? 어? 서브퀘 그래 서브퀘 한번 가야돼 이거 뭔가 도움이 될수도 있어 일로와 너 여기있지? 없네 너 이번엔 여기있지? 없네 어, 서브캔 뭐야? 벌은 외출 중입니다. 어, 햄버거 왜? 아, 이거 그거다. 햄버거 갖다 주면 또뭐 있나보다. 그지 아이템 주나보다. 빵과 고기. 오케이, 이거 뭐야? 왜? 왜? 왜 갑자기? <웃음> 이것은 먼 훗날! 마계 최고 요리사의 탄생이야기 아. <웃음> 재밌네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어? 서브케가또 생겼는데?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저 요리사 있었잖아 거기 여기서 이제 빵과 고기를 사는 거지 맞지 빵과 고기를 줘 어? 고기가 없네 아 그래? 고기는 나중에 구하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미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지 선택지가 없어졌잖아 그죠 이게 근데 그런게좀 아쉽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정해진 대로의 스토리밖에 지금 진행을 못하잖아 그렇다고 전투가 뭐가 굉장히 뭐 퍼즐성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옵션이 많지 않아 게임이 그래서 어땠지? 인간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로이는? 흠 멋진 킥을 가진 젊은이였다 하지만 정확도는 개선해야 하지 손흥민처럼 말이야 자유도가 좀 낮아 어? 밖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어? 아, 다른 생각을 헐이 친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웃음> 이 고기 조각 니네 엄마 내장 에? 그럼 배드립이라고? <웃음> 말을 말을 너무 <웃음> 멍청한 놈 그럴 리가 없잖아 울면 어쩌라고 그래 아 왔다 다이루 너희들 소문이 자자해 다른 인간도 찾고 있다며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네 뭐야 상황을 말했다 그렇군 그래서 엄마를 찾고 있는 건가 둘다 애완동물로 삽는데 아니 그건 좀 아니 그건 좀 음? 뭐? 얼? 하이 녀석이 또 싸움을 거는구만 로이 순수학이라고요? 근데 얘가 로이 보다 한 3배는 더 세보이는데 큰일났네 펀치공격 아유 큰일났네 어떡하지? 슈버펀치 아 이거 특수공격이다 흔들림없는 자세 그리고 움직일 때는 강력하게! 한 방어 이거 방어해야돼 좋아 그래서 이제 슈퍼펀치 빠 제법 강하군 내시님의 등을 보고 배웠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적을 농락하고 번개처럼 공격해단아아아아아아아아한번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지 아 근데 일반 공격이네 일단 해야돼 근데 화이킹 오 왔다 왔다, 왔다. 바로 그냥 스. 어어어 안돼 안돼 아 정말 아왜 이럴까 그래서 슈퍼펀치 한번 매기고 어어 허 다시 출복음 한번 써주고 쓱아 하지마 아, 하지 아! 그러지마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 얘가 울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지구가 터진다고 랩님의 등을 보며 배웠다 <웃음> 상대의 시에 사라진다 뭐, 뭐였는데 어쨌든 그걸로 공격하다 어 이거 방어지 암호. 아야 어 나이스 고란 빠사 세바스님의 등을 보고 배웠다 무심한 척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사력의 뿐치 그러나 진정 배울것은 어디서는 참자는 여유, 담력. 뭐지? 무슨 일이야 이게? 울트라펀치 사용 가능. 이 게임은 이제 개그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그예요. 아, 그렇지.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너희 먼저 돌아가. 내일 봐. 얘 무전할라 그런다, 그렇지? 보고할라고, 그죠? 기절해 있는 것 같다. 다른 건 뭐? 없어. 무전 시작. 통신 보안 잘 들려 전기 보고야 치치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마계에 사는 인간 이야기는 처음 듣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 없음 계속 주의하시오 아어 근데 불가침 조약도 알고 있으면 얘가 포로 아니야 지금? 아, 자고 있을 때 그냥 죽여라. 응 <웃음> 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고라니녀석 나쁜계획을 세우고있어 뭘 찾아 아 설마 고기? 어? 무슨 무슨 이달이야 매구 귀여운 매구야 내일 우리집에 오세요 매구 이게 뭔 전달이야 이게 이게 뭐야 엥? 너무 수상한데? 엮이지 않는게 좋은 것 거... 같아 어... 일단 여기서 진흙 음, 안되고요 아 탐켄치. 어 서브 캔 없어요. 약간 찾았다는. 아 걔. 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그 친구. 놀자 로이. 뭐야 또야. 조금만이요. 나 이제 침대에 되어가네 점점. 이미 썼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그래요, 놀이 야무지게 해봐야지. 이걸로 그림 그리고 놓을까? 띵띤띠띰 띰. 그 음, 맛있어. 이게 뭐? 우리 집이 아... 와, 나 열받네. 천마총인 줄을? 누구샘? 난 정말 멀었군 남의 집에 맘대로 와서 무슨 소리야 이쪽으로 와보라고 잘 들어 애를 야단칠 때는 감정적이 되면 좋지 않아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안되는지 이해시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러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고 너 누구세요 그리고 특히 안 좋은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거. 비교 안해 잔다. 아우, 그냥 말 많네 아딸이 그냥 말 많다. 말이 많아. 이제 잘 알았겠지? 아우, 어말더럽게만 조금 말을 많이 했나? 이야기하는 데에 참이 들었군 귀여워. 이 그림도 잘 그렸네. 음, 나를 그린 건가? 아 그러네. 고란, 로이. 매구 음. 그러네 그러네 귀엽네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 더럽게 많아 그냥 왜 온거냐고 어? 이봐 지금 누구야? 네가 집에 여자를 들이다니 멍청한 소리 이 녀석 어? 헉? 매구가 잘 때라고 생각해 잘들어, 로이. 너니까 말해주는거야. 지금이 기회 아닐까? 기회? 메구가 자는 틈에 죽여버리면 지금이 안전해. 음. 하지만 안심해. 그 역할은 내가 할 거니까. 로이는 잠시, 나가 있으라고. 개소리! 개소리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그래, <웃음> 아니, 근데 왜 이럴 때 선택지 주면 재밌을 텐데? 그지 선택지 주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선택지를 안 주네. 뭔가 배드 엔딩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또 평이 왜네? 아까 얘가 완전 투머치거든 지금? 로이에게 아이를 바르게 꾸짖는 법을 전수했다고? 그래그래 그래. <웃음> 시끄러! 중요한 일이라고 어? 둘 나가나? 음. 어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어? 뭐야 <웃음> 그래 먹었잖아 사람 뼈잖아 저거 이거 그때 그 떨어진 사람 그뼈 아니요? 어? <웃음> 탐켄 치련이라니 <웃음> 탐켄 치련이라니 메고 와줬구나 어라 다른 녀석은 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웃음> 이건 확실히 위험한 녀석이야 귀여운 메고야 난이게 첫눈에 반했단다 매구야 나나 나의 차인건가 하지만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어 그러게? 헉. 제 엄마 모습 사진이나 아까 그 동굴에 엄마 사진. 그건 이연성 물건이야 돌려줘 돌려줘 이 탐켄치 같은 바로 어 울트라펀치 넌 죽었다 넌 죽었어 딱돼넌 바로 울트라펀치야 그냥. 싸대기 공격? 이 자식이 바로 울트라 파 펀스 빡! <웃음> 뭐야! 어저 음흉한 저 음흉한 미소 저거 안돼 <웃음> 25? 미쳤네 어, 음흉한 미소 너무 싫어 여기서 장난감 한번 써주자. 한번 써주고 좋아. 아으, 그 다음에 왜서 바로 울트라 펀치 좋아. 지금은 일단 어, 이때는 이렇게 안 되나? 아, 아이, 이 사진이 언제나 나에게 힘을 준 어! 야 이러면 어떡해 사진를 뺏는다 아어 빈틈이 있어야 돼 잠깐만 어떡하지 어 장난감이 조금 딸릴텐데 이거 지금 공격하는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 아니다 공격을 하다가 빈틈이 보일 때 뺏으면 돼 아귀사대기가 너무 쎄 근데 한번 버티고 울트라 펀치 매기고 아 다다다다 나, 나, 나, 나, 나. 이렇게 하고 어어 어 어떡하지 방어 한번 할까 방어 그렇지 1 근데 하나가 차잖아 그럼 이때 울트라 펀치만으로 상대하는거야 아퍼 지금은 일단 방어한다. 이때 사진을 뺏는다. 그렇지. 원래 이 녀석 거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대폭소가 터졌다. 엥? 엥? 뭐였지? 이거 사진의 효과인가 이게? 좋아 방어 한번 펼쳤고요. 바로 울트라펀치. 그렇지 이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이게 약간의 퍼즐성은 있는데, 솔직히 뭐랄까 너무 뻔하다 할까. 그죠? 이 공격방어나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뭐 어렵지가 않은... 어, 이건 확실히 메고구나. 옆이 엄마인가? 메고가 손에 든건 꽃, 엄마랑 싸웠다고? 그래서 메구도 미안해서 아 애엄마가 입고 있는 흰옷 폴네 집 <웃음> 뭔가 알고 있다 폴은 음. 그래 폴한테 가보자 뭐야? 서브키가 있는데? 아, 예, 울고 있네. <웃음> 반성 하나? 어? 지금 <웃음> 밥 밥먹는 중이야 어, 고기! 고기! 내라 고기! 어 고기! 줘 고기! 설마 인간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아이씨, 또얘 이상한 얘기. 넌좀 어, 나도 잘은 모르지만 무슨 요리야? 햄버거는 진흙은 안 먹어. 아, 그러면은 그래, 고기 줘. 그래, 아, 참 뭐랄까요 아, 살짝 아쉽다 분위기랑 설정이랑 다 너무 좋은데 그죠 퍼즐 요소가 많이 적죠 어 퍼즐 요소가 많이 적어 아쉽게도 그냥 스토리 드리븐인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체는 궁금하긴 한데 그걸 표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좀 퍼즐과 뭐 이런게 더 있었다면 어떨까 싸움의 형식도 약간 조금 더 언더테일스러운 컨트롤 요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물어보자 지금 이제 빵을 잘라서 완성입니다 맛을 보십시오 왜왜 왜? 어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뭘까요 고기를 불에 굽는다는 행위에 거부감이 있다고? 이건 또 뭐지? 뭔가 있어 어..뭔가 있어 스토리가 뭔가 있어 얘한테 햄버거 주나보다 그렇지 햄버거 먹어보라고 이제 먼 훗날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저 조이 이거 만들어봐 알려줘 어라. 어? 설마 얘 얘야? 최고의 요리사가 쟤야? <웃음> 아 조이가 아니라 얘야? <웃음> 아! <웃음> 이것은 먼 훗날 마계 최고 요리사의 탄생 이야기 그가 나중에 마계 최고의 셰프가 된다는 걸이 순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아! 얘였어 다른 애가 아니고 그럼 내일 보자고 그래 아 넘어졌군 조심해 나는 극티라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어 뭔가 있다 또 놀아? 정말 귀찮군 이거야 트럼프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위에서 한장 너는 밑에서 한장 고란에게는 위에서 한장메구에게는 위에서 한장 나는 밑에서 두장 <웃음> 좋아 이 타이밍에 리버스 카드 오픈이다 간다 나의 하트 6으로 니네 다이아몬드 4를 공격한다 아니 기다려 로이 매그에겐 하트 에이스가 있잖아 본래라면 그렇지만 나는 이전 턴에 스페이드 킹을 썼다 게다가 내가 지금 클로버 9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 그럼 카운터로 스페이드 킹을 쓰면? 어 정말 그렇네 근데 넌 누구니? 뭐야 이거 순간이동이 가능한 녀석이었어? 기왕 카드로 논다면 더 재밌는 게임이 어때? 보여줘야겠군 어? 뭐야 <웃음> 마술하는 거야? 저는 다이아 7로 할게요. 어, 둘다 틀렸네. 아, 소데스카 어, 설마... 아, 이때 딱 음성인식을 해가지고 다이아 7이 나와줘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게임인 건데. 아 깨비 근데 트럼프를 가져간 것 같은데 뭐야 <웃음> 아 둘이 싸우기 시작한거야 갑자기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 녀석을 따라가서 더보라고 <웃음> 아싸였다 아, 뭐야 여친이야 뭐야 난 엄마가 아니야. 둘다 모두 진정해. 난잘거다 너도 빨리 돌아가. 때릴 거야. 아, 아, 싸움이 났으니까 이제 화해 꽃을... 아, 그러네... 아, 사진... 아, 꽃 따러 가야지. 그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잠 깨기 전에 그지 복선 해수하러 아니네 매구가 먼저 깼네 어 로이 어제 심한 말을 했어 <웃음> 화해 표시를 해야지 아 매구가 가? 아 매구가 가는 거야? 아아 아, 근데 꽃밭 가면은 정신 나가잖아. 어? 헉? 그러니까. 어? 어? 아, 여기다 그려 놓은 거 봐. 꽃. 이거 노란 꽃 여기다 그려 놨어, 메고가. 뭐야, 뭐야, 뭐야? 아, 다 찾아보고 그래. 저 화해 이거를 확인해야지. 내 손에 뭔가 그려져 있군. 헉? 엄마가 준 화해의 표시. 대박. 이거 꽃밭으로 가야 된다. 급하다. 진짜. 지금이라면 메구는 혼자다. 혼자다. 소녀와 로이를 분리할 기회가 있다면 죽이는 겁니다. 알겠지요 근데 얘도 정들었나 그지 그래 고라니도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라니까 그래 음 대놓고 이렇게 내통하는 애들은 악당이 아니에요 모르겠어 예, 지금 로이도 정이 많이 들었네. 그죠, 꽃밭 아니, 근데 어, 로이? 갑자기 여기서 감동물이 나와주면서 <웃음> 아,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가 될것 같은 로이의 모습이 여기 있으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해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마무리라도 만나면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지 로이 화났어? 됐으니까 그만 돌아가서 지난번 받아온 약이나 먹자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그 녀석 집에 가는 거야 어? 꽃 땄다 이걸 주려고 너 미안 <웃음> 이럴수가 나눠가졌다 <웃음> 따뜻하네 음. 레구가 길이랬을때 찾아줬어 니가 울면 다 뒤지니까 하는거지 니가 울면 이, 게그 그래, 지, 구가따 음. 다, 다, 네음따 다, 다, 음, <웃음> 서브키가 없네? 지금? 무사했었군. 다행이야. 어? 왜? 아... <웃음> 어, 왜 도망쳐? 화해하면 되지. 고란이랑도 화해하면 되지. 왜 굳이 도망치게 함? 그지? 이제 기절해 있었던 거고 이제 평의회랑 싸우나? 아. 게다가 나는 놓치지 않았어 마술 선보였을 때 로이가 조금 분한 얼굴이었지 내가 매구에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음. 콜록 콜록. 어이 왜 그러나? 아이를 인간 세계, 에 데려갈 목적입니다. 뭐라 고? 뭐...라...고... 뭐라고? <웃음> 이제 평이 g 랑싸 s i 차린 같은데? 아 이걸 또 놀아 아유 그냥 공책 공책 공책 공책, 공책. 그림책 보기. 여러분 육아는 힘든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붉은 아이 아니 그러니까 붉은 머리를 한 아이가 동산에서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라? 응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꽃밭에서 구스타프를 만났다 구스타프에게 먹힐 뻔했다 인간의 아이는 몬스터에게 잡아먹혀버렸답니다 쓰여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 에? 할아범 님망인인 그런 말하 하지 말나나 읽을 수 있지 할할아지지와지지고 동화책 읽어주고 가겠네. 이번엔 또 어? 아, 친절한 마물에게 도움받는 이야기. 음, 아, 그러네. 이거 매고 와, 몬스터다. 책이 어말 맞네. 오늘은. <웃음> 마실 걸 주시게나. 아, 여기서 죽을 거 같아. 제발. 아, 차라는 게또 있어. 있을거다 있네. 몬스터 세계 하라봄? 잔다. 다왜 이러는 거야? 이 평의회는 그냥. 응? 이 사람들이 늙은이는 다들 귀찮아하지. 서글픈 일이야. 하, 요거 아쉽네요. 예, 요거 아쉬워.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아하, 약간 단순 유가물의 느낌. 어, 뭐야 또 싸우나? 얼렐레아 수리. 술이... <웃음> 그래. 힘이야말로 최고의 무기. 모건, 넌 언젠가 평의회가 된다. 아, 아이 친구 맨날 배웠다 했지 뒷모습 보면서. 아, 이배움충 어, 이배움충이야 와우 씨, 뭐야? 야 얘가 최종보스가 되겠는데? 오히려 얘가 제일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청출어람 해버려가지고 늙은이가 가르칠 게있지얘또 자는 거 가르칠 거지? 아우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수 있는 평정심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뭐지? 저것도 다 복선인거 아니야? 다? 어? 아! 진짜 싸워 어? 또 잤지 뭐야?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이야기가? 낸시님 죄송합니다 이럴수가! 하!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 너만 할수 있는 너만의 싸움 기술이 분명 있을 거야 과연 감사합니다 그건 관심 없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라고? 이론 중이네 저 캐릭터는 어 이론 중이야 음, 음. 아 도전과제가 착실히 되는게 열받아 뭔가 한게 없는데 나는 사실 도전과제가 착실히 쌓이고 있다고 어 전개도 빨라 일단은 어 할아버지 <웃음>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아 잠깐만 스타프 목소리가 여기서 마법진능을 채취하다가 <웃음> 만났지 당연히 먹으려고 하는거지 어? 이게 끝이야? 이 서브게 끝이라고? <웃음> 어 아니다 역시 아니었어 마법진능을 먹는다니 마법진능에또 뭐가 있구나 <웃음> 하하 비밀이 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옷 물어봐야지, 그죠? 이거 왠지 딱잠안올때 보면 시간 순삭 되면서 바로 코골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안 그러냐? <웃음> 어, 바로 바로 코골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폴폴폴 폴, 폴, 폴. 그래, 신문에 바로 그냥. 음. 한나? 어 엄마 이름 알았어 한나 헐 한나는 거기 직원이었다 <웃음> 대박 이미 여기 없대 뭔데 뭔데 돌아갔다고 인간계에 어 들켰다 잠시 바깥공기를 쐬고 오겠어 <웃음> 인간계로 돌려보냈어? 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계로 돌려보낸거야? <웃음> 그래 인간들이 여기 지금 식량이니까 응? 근데 매구가 떨어지기 싫어할 것 같은데 안만 그래도 상황이 이 아저씨가 엄마에게 데려다줄거야 로이는? 로이도 가자 그건 물이야. 물이 됐어요. 어, 내통하고 있다. 또 그렇습니까? 아이를 이쪽에 보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건 좀 곤란하군요. 사실은 조금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임계점이 가까워진 게 밝혀졌습니다. 헉! 뭔 임계점? 어? 둘다 오라고? 엥? 갑자기? 오늘은 돌아가서 매구 설득하자고? 아 그래 또 가야돼? <웃음> 어 뭐야? 그날 밤 잠이 깨었니? 응, 뭐해? 딱히... <웃음> 아, 지금 잘생긴 모드란 말이에요. 로이, 이런 곳에서 잠들면 안 돼. 집 구석도 다를 바 없지만. 나 별님. 별 별. 별이 좋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좋아. 이 게임 만든 사람 굉장히 감성충인데. 어, 감성충이야. 언제나 밤의 위를 바라봐도 보이는 것은 새까만 구멍뿐이야 여기가 약간 지하네 언더테일이랑 좀 비슷한데 세계관 자체는 약간 게임 개발자분이 새벽에 만들었어 <웃음> 하늘 가득히 반짝반짝했어 그리고 달림이 엄청 커다란 별림이야 밤하늘에서 제일 밝고 동그랗거나 바나나처럼 모양이 변해 인간계의 하늘엔 그런 놈이 떠오르는 건가? 뭐 그런 건가? 로이? 내일도 놀자 내일은 내일대로 바쁠 거야 그리고 매구는 엄마에게 가야지 그때까지 울지 않고 있다면 나한테 생일 장난감을 이제 받은 거야. 멍멍이가 물고 가서 잃어버렸어. <웃음> 잔다. 아. 아, 생일을 몰라. <웃음> 아, 되게 아 뭐랄까 약간 현대판 언더테일이 될수 있는 게임을 약간 좀아 스토리도 좋은데 뭔가 너무 좀 비었다 스토리 많이 있다 아 너무 아쉬워 지금 너무 아쉬워 이봐 어 어떤 고민이지 헉? 이 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통하던 거? 뭐지? 서브게 없어 뭐야 뭐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거야? 그니까 뭔데? 얘 얘기를 안하고 지나갔거든요 아아 아, 요거 아 뭔가 얘기해줬고 이제 같이 가는걸로 결론을 내서 왔네 지금 음 아 나도 아 그런 거야 아 그리고 나도 오케이 음어 패기 이 뭐야 뭐 있다 여러분 이거 설마 다 인간이었던 거야?